그냥 빠기만 하면 돼? 어, 야, 여기 신기하다. 신기하다. 반대쪽. 근데 이 속은 어. 모르겠는데 좀 얼굴 라인 쪽이 좀. 오. 오. 그냥 이 정도면 머리를 감는 거 아닌지. 야, 일단 시원한데? 술링감 있어? 어, 약간. 근데 이게 바람이 부어서 시원한 거 같기도 하고. 나는, 난 하라는 어, 대로 하고 어, 있어 얻고 있는 거 같은데? <웃음> 떡이 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맞아? <웃음> 아 그래? 아 근데 그럴까요? 자연 건조돼야 된다는 거 봐서는 오 어, 그, 그래 좀 묻긴 하는 거 같아 그래 이 꼬라디가 맞다 이거지 <웃음> 그냥 자고를 놓고 머리 안벗는 사람 머리 안 말리고 놓은 사람 같은데, 그어아 그래? <웃음> 약간 마른 것 같아. 오. 마른다. 음, 좀말랐어 신기하다. 그러니까 결국에 드라이 삼트랑 비슷하네, 약간. 어. 야, 너 거기 빨개졌어. 어? 이거 맞아? 야, 그러니까 그렇게 저온 화상이 있는다니까. 아, 이게 더운 화상이야? 응, 어, 음, 그럼 떼야지. 몰랐어. 이제 알았으니까. 쓰진 <웃음> <이제 알았으니까. 웃음> 않고, 어쩐지 좀 뜨끈뜨끈하더라. <웃음> 냠냠냠냠냠냠냠냠. 아... 네? 이건 왜. 아, 야, 이거 생각보다 막 시원하지 않지? 오! 나의 인내심은 여 어, 아, 진짜, 아, 이거 고마워. 잠는거 아니에요. 때 나오겠다. 오히려 좋아. 테이블 <웃음> 따위. 이거, 한 입씩 속성 넣어서 맛리 없애버려. 네, 오케이. 아, 첫 끼라서 맛있는 걸. 밥빠가 먹어가지고 지금부터 쉬데데 <웃음> 혹시 몇 분의 머리끈 있는 사람 <웃음> 아니 왜진었어어 그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을 사람 나다 먹나? 나 허리 아너막태어나기 같아요 하하한 신색을 우와 근데 세미랑 같은 조했더니 한리안 반 걸었네. <웃음> 이거를 나눠 먹자고. 고맙다. 안녕하세요. 아 예. 이땅가해좀 지면은 아너터문에 삼일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너 라면도 이따가 해 지면 먹어. 지금 아, 먹으면 안 좋아. 개 맛이겠다. 저녁에 <웃음> 라면 먹. 안수가 라면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이따가 해주면 먹어야겠다 그랬어 응, 모기향도 응. 가지고 왔더라 어어 어, 떻게알았어 봤어 <웃음> 아이 녀석 금지성이 굉장한걸 나도 가져오려고 그랬어 나 해봐 하지만먹었대냐 <웃음> 공연 공연 이나야 공연 아까 우리 보다가 공연했잖아 이거 우리 시켜먹으려고 했던 거기야? 아니야 몰라 야, 그만 아니야 봐.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다쿠야쿠도 아, 피 <놀라> <먹고 놀라> 먹어야 돼? 아 어제 본거야? 김비탕 먹고 먹어야 돼아 맞네 아 맞다 <놀라> 일단 피자 먹고 <놀라> 이제 라면 먹어야 돼 어, 라면은 어? 두 개만 끓여서 어? 넣어라 그랬어 아, 고싶는데 아, 그냥 먹지 말자 우리, 우리 최대한 맞아, <웃음> 최대한 생으로 먹자. 피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 뜯을 거지? 아, 피지 말고 아무것도 뜯지 마. <웃음> 안, <웃음> 안 뜯을 거. 없애. 메인 메뉴 말고 아무것도 뜯지 마. 탕수육이구나. <웃음> 아, <웃음> 너 <너희가> 여기 안 먹어봤어? 나도 안 먹어. 봤어 처음이야. 생각 그렇게 <웃음> 놀랄 일인가요? <웃음> 나 올래? 네. 어디가? 산책. 산책 간다. 나 가야 되는데? 같이 가. 15분 뒤에 가 알았어. <웃음> 그렇대, 15분 뒤에 가. 우리 그러면 가 있을 테니까 15분 뒤에 와. <웃음> 안 돼, 샘이 울어. 백이,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궁금해 <웃음> 우는 거. 아, <웃음> 아 오케이, 오케이, <웃음> 다행이다. <가. 웃음> 어떻게 한번 올려줘? 한 바퀴? <번> 그고 <웃음> 다시 올 테니까 <웃음> 그때 샘이 픽업해서 한 바퀴 더돌 나는 혼자 갈게. <웃음> 왜? 좀만 <웃음> 워어 그럼 너가 좀 옆으로 가보래. 약간, 아니, 아니,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각도를 틀어보는거 어때? 안녕하세요. <웃음> 나 가져왔어? 나도 야, 안 돼. 조미큐블 음. 빌려주셨어. 어, 헤 떨어지는 거 해놔. 벌레 태치즈를 어. 뿌려도 이거 벌레 모임제 뭐 아니야? <웃음> 그니까. 캣닙 같은 거 어, 아니야, 음. 이거? 음. 캣, 음. 캣닙? <웃음> 집 가서 샤워하면 진짜 천국 <웃음> 같겠어 지금 너무 재밌고, 즐겁고, 맛있고, 이렇게. <웃음> 어, 좀 나아졌어. 응. 아까까지는 나 아까 처음 봤을 때 뒤지고 싶었어 음. 처음 봤을 때 니네 다 머리에 딱막 맞추고 싶었어. 왜? 불쾌지수가 그만큼 높았다는데. 엄마어마한 <웃음> 사람 머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누나 2 20, 7분까지안 걸린 거 같지 않아? 걸렸나 무대에. <웃음> 미안해. 그냥 기억 고정이구나. 별로 나온 거 맞아? 응. 이쪽으로. <웃음> <웃음> 와 시원해졌다 와, <웃음> 나 저거 있어 아니 아니 나 아, 저거 있어 저나 있어 그거 해서 중에다가 발라야겠다 아말뚫살들굿 <웃음> <생각해. 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이러고 집가서 또 먹는다고요? <웃음> 어. <웃음> 집에 배고 가면 배고 배고플 것 같은데? 맞아 그렇군요 <웃음> 배부르다면서 제일 열심히 <웃음> 먹어 <먹고> 내말이 머리 <웃음> 내 짜잖아요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 혜미 봐잘 <웃음> 먹는다 혜미 먹방해도 될것 같아 응.